이점 사이에,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표현해주세요. 점과 점 사이의 거리. 루트루트어 mm -hmm. 요거 빼기 요거? 더하기 mm -hmm. 요거 빼기 요거의... 아,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? 더하기 요거 빼기 요거의 제곱? 으흠. 오케이, 좋아요. 자, 그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. <웃음> <저, 웃음> 마우스로 적기 힘들면 입력, 입력, 대충? <웃음> 아하. 아니에요, 여보. <웃음> <웃음> 맞아요. 그러니까, 그, 여기에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면 루트 씌운 게 아리다였잖아. 그래서 양쪽에 아, 똑같이 네. 제곱해서 저게 나온 거예요. 아, 어허, 어허, 어허. 네. 딱히 저식이 나오는 게 어떤 대단한 원리가 있는 건 아니고, 원의 음. 정의가 그거니까 거기서 나온 거라는 걸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음, 네. 좋아요